아이고 뭐뭐 뭐, 슬라이스가 무슨 에이 러프. 한참 많아 아 거리가 너무 안나가는데 큰일난데 이 넘어가 아이쿠. 넘어가 오! 아이고 오늘 힘왜 이렇게 많이 했어? 아이고 헐거 나이스. <놀람> 이건 올린 것도 아니고. 빠세 아니 이게 다른 맵이랑 별 차이는 없는데 어? 헉. 제목에서 보면 아뭔 소리가 이거 뭔데? 손가락 찡겼다 방금. 아이고 짧아요 제따안네 제따놨어 또 벙커가? 설마 야 아유 이씨 아, 아, 아. 잘 잤어요 아덜 맞다 그래도 아. 처음에 아아 덜 맞았다 덜 맞았다 아이가이 계속, 계속 높아 이거죠 아이 진짜 러프. 아이고. 베어올라갔다 그래, 그래 그래서. 어, 몇 번을 맞춰야 되는 거야. 베어웨이. 응. 아이고아이근거 올리긴, 올리네 공유기 를 삼. 아 예. 살았네. 아 어이구 뻥 가득하다. 아아 잭크. 뚱옹쇼 아이고 응 정타를 못 맞추네 잘 Fairway. <slurring> oh! Turn on that, j o d e I'll put it t o t h e Fairway. Fairway. 시살아네 살아. 뭐야? <르래> 그러니? 아. 헤이. 어이... 아깝네. 어디가니? 어? 안나온다 뻥크가 왜소 들어가는데? 아이고 씨 잡혔다 펑크인 가요. 아이 고고 씨, 뭐가 아 큰일 났다 안 돼, 야. 어사 살았다. 우 어. 옛날에 오! 오! 빼왜 좋아. 아 야. 야! 너무 반네. 아, 아. 이씨 아, 뭐고? f 어 i r w 어디로? 야, 야, 야, 야, 야. 제 이름 없나? 뭐? 어디까지, 어디까지 오요?